안녕하세요 에스니 키친 입니다. 여러분 혹시 버터 향기 좋아하시나요? 저는 버터 향을 맡으면 부드럽고 고소한 향기가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안정된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여튼 저에게는 많이 힐링되는 향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단한 채소인 브로콜리와 함께 한 가지 채소 요리 버터 브로콜리 샐러드를 준비했는데요. 지금껏 보여드린 레시피 중에 가장 간단한 레시피일 거예요. 너무 쉬운데 뭐 브로콜리 먹는 방법이 여러가지 있겠지만 삶아서 초장 찍어 드시는거 이제 그 버전말고 버터에 코팅해서 즐기실수 있는 향긋한 버터 브로콜리 샐러드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 먼저 브로콜리부터 스팀으로 쪄줄거예요스팀이주기 전에 물에 식초를 몇방울 떨어뜨리고 식초를 물에 풀어서 브로콜리를 깨끗이 세척을 해줍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브로콜리 좋은 성분 특히 항암 성분 있죠 이렇게 스팀에서 쪄서 먹을 때 가장 그 영양을 최고로 발휘한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데치지 마시고 꼭 스팀에 드세요 그 다음은 브로콜리를 넣고 찔 삼발이를 준비했어요. 저는 스텐 삼발이를 평소에 사용하고 있는데요. 스텐 위에 재료들을 바로 올리면 저는 삼발이 나중에 설거지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밑에 종이 호기를 이렇게 깔아서 그 위에 재료들을 올려 둡니다. 물론 지금 냄비에 물도 받아 두었고요. 이 상태로 브로콜리를 넣고 찌기만 하면 돼요. 브로콜리는 한 2분간 찌면 적당한 것 같아요. 중간에 뚜껑을 열어서 꼭 확인해주세요. 그 다음은 드레싱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따뜻한 버터 드레싱인데요. 먼저 버터를 드시고 싶은 만큼 약불에서 버터가 타지 않게 녹여주세요. 그 다음은 녹인 버터를 뿌려주기 전에 브로콜리에 소금을 조금 뿌려줍니다. 저는 무염버터를 사용해서 살짝 소금으로 이렇게 간을 해뒀어요 오늘은 히말라야 핑크솔트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녹인 버터를 브로콜리에 뿌려주는데요. 사실 이 샐러드는 버터나 브로콜리가 조금 식어도 맛있더라고요. 조금 놔뒀다가 먹으니까 더 담백하고 버터랑 소금이 더 간이 돼서 그런지 훨씬 맛있었어요. 그러나 브로콜리가 너무 맛있어서 많이 먹게 되는 함정이 있습니다. 아마 브로콜리를 싫어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너무 좋은 레시피이실 거예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벌써 또 심플한 레시피로 끝이 났는데요. 네, 요즘 즐겨 먹고 있는 버터와 브로콜리 샐러드였어요. 만들기 편하니까 집에서 꼭꼭 꼭 만들어보세요, 여러분.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